안녕하세요. 저는 비키니 선수 최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솔직히 지금 아직까지도 실감이 나지 를 않아요. 지금 대회가 끝난 지 3주 가 정도 된것 같은데 아직도 저는 그냥 SNS 아이디만 바꾼 정도? 따로 실감은 나지는 않습니다. 어, 평소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똑같이 운동을 하고 있고 먹는 게좀 자유로워진 정도? 제가 원래는 필라테스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남자친구 때문에 웨이트를 접하게 되었고 남자친구 때문에 대회를 뛰게 되었어요. 제가 19년도부터 준비를 했었고요. 본격적으로 정말 제대로 들어갔던 거는 작년 상반기때부터 거의 쉬지 않고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대회를 뛰었습니다. 다양하게 대회를 뛰다가 성적이 좀 좋은 편이었어요. 근데 그 19년도에 5월 달에 아예 상을 못 받았었거든요. 근데 되게 해맑게 웃으면서 내려왔던 기억이 있어요. 어? 내가 여기서 이제는 등수 안 해도 들고 싶고? 그런 욕심이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했던 거는 제가 작년 3월 n p c 그리고 4월 n p c 8월 달 김준호 클래식 코리아 프로 퀄리파이어를 나가는데 그때도 체급 1위로 프로카드를 못 땄고요. 이번에 6월 달에 몬 짐에서 땄습니다. 어 나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건가? 저는 그냥 체급에서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건가? 했는데 그게 저를 더 많이 압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자, 해보자. 마음을 좀 많이 비우면서 하니까 휴식도 잘 취했었고 뭐 식단을 너무 막 쪼이거나 그런 것도 없었어서 그리고 대표님이 많이 배려도 해줬어요. 주변의 도움 때문에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되게 웅장했어요. 무대가 정말 컸고. 뒤에 스크린도 그렇고 국내 심사위원분들만 계셨었는데 이번에는 해외에서도 오시고 해서 기분도 그렇고 되게 남달랐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요 그분의 표정을 잊을 수도 없고 되게 기분도 엄청 좋죠 그래서 무대 위에서 계속 제가 웃으면서 그분을 아이컨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계속 웃으면서 저를 바라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떨리기도 떨렸는데 되게 많이 즐거웠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어? 울것 같아. <웃음> 그때 제가 어, 계속 뛰었던 거 있잖아요. 되게 주마등처럼 막붙쳐 지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갑자기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웃음> 부모님,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팀원들 그리고 여기 퍼스트 글리스 짐 식구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 제 남자친구 지금 여기 현재 대표님이시기도 하고요 옆에서 정말 많이 너무 많이 도와줘서 오빠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도 없었을 거고 제일 고마운 분은 정계수 <웃음> 진짜 많이 받았고요 제가 지금까지 뛰었던 대회 중에서 제일 많이 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호응이 엄청났어요. <웃음> 생각보다 <웃음> 너무 감사했어. 거, 감사한 일이죠. 무대 뒤에서 아마추어전이랑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와, 정말 프로 선수들은 다르다라는 느낌. 올라갔을 때는 아마추어전이랑 똑같이 부담감 하나도 없이 무대에서 되게 많이 즐겼었던 것 같아요. 프로전을 생각하고 하면 또 다시 이런 압박감이 쪼여올 것 같아서 그냥 매번 대회를 준비했던 거랑 똑같이 그냥 작년에 그 피드백 받은 거 그리고 올해도 피드백 받은 거 보완해야 될 점을 포커스로 맞춰놓고 운동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막 등수에 대한 집착을 하면 오히려 저를 너무 이렇게 때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건좀 마음을 비워놓고 물론 등수가 좋게 나오면 좋겠지만 그냥 거기에 맞춰서 운동하는 걸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도 되게 많이 포기를 할까라는 순간이 정말 많았는데 꾸준히 노력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저 같으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노력하시면서 떨어지고 어, 아쉬워하시고 또뭐 다음 대회 준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 들도 분명히 정말 언젠가는 되게 빛을 바라는 순간이 오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힘든 시간이 없는데. <웃음> 어,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동생들 항상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팀원들 많이 응원해주시고 같이 준비해서 저는 되게 많이 큰 힘이 시너지 효과가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트 클래스 짐 식구들 계속 배려해 주시고 지치지 않고 계속 시즌을 이어 왔던 것 같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어 저희 남자친구 어 정계수 씨 감사합니다 긴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랑합니다 욕심 부르지 않고 항상 밝게 <웃음> 매년 성장하는 그리고 아름다운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